언제 사용하나요? 보통 그렇죠? 보통은 롱 아이언을 대신했었어요. 좀 편하게 칠수 있지. 롱 아이언에 응. 약간 부담. 필드에서요. 네. 아니면 뭐, <웃음> 경사가 막, 너무 엉글리기 때문에 경사가 있고. 그러면 그럴 때, 왜, 초보자분들한테, 꿀리님들한테, 약간 전해줄 꿀팁 같은 거. 그리고 좀 짧게 나아라 나름, 공 네. 위치는 네. 이런, 그런 거. 혹시 음. 그런 거 있을까요? 뭐 경사가 이제, 뭐 어떤, 다양하게 경사가 있지만, 음. 그 경사에 따라서, 일단은 저는, 체를 짧게 잡는 것도 팁이 좀될 수도 있고 경사면에 내 몸을 밸런스를 맞추고 하는 것도 이제 맞지만 그거는 너무 많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시는 프로님들도 너무 많고 맞아. 근데 일단 100%의 힘을 쓰면 안 돼요 아 100%의 힘을 쓰게 되면 왜냐면 내가 경사면이 들어서 왼발이 높다든지 오른발이 높다든지 공의 위치가 높고, 공의 위치가 낮고, 다양한 경사면에서 일단은 내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음 자세가 일단 좀 평평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체를 좀더잡아주고 음. 아, 하체를 좀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하체를 좀안정적이잡아주고 상체 위주로 한... 그렇죠. 그래서 어, 어, 어, 어깨 회전 그렇죠. 어, 그러니까 하체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 뭐 하체 회전이나 이런 체린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난안 쓰고 싶어도 어쨌든 어느 정도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어, 자연스럽게 쓰게 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병사면이 막, 막 이렇게 이런 렇게이 병사면인데 하체를 엄청 많이 쓰려고 그럼 당연히 내 몸에 좀 숙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이 어, 일단은 정확하게 낫지 않아요. 음. 그래서 아, 나는 차라리 조금 짧더라도, 어, 난좀 공이 조금, 조금 짧게 가더라도 한 10, 80 80%의 힘을 써야겠다. 물론 그 거리에 대해서 이제 체를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,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, 음. 저는 그 100%의 힘을 다 쓰시게 되면 무조건 이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음. 해요 그래서 아마추어분들이 그런 생각만 좀잘 못하세요. 그러니까 나는 뭐 경사면에 뭐 이렇게 공을 없다 보고 체를 뭐이 하고 이런 것도 이제 다 알고는 계시는데 응. 근상승이죠. 어디까지 응. 응. 응. 다 좋아, <웃음> 다 좋은데 응. 여기서 100% 힘을 써요. 그러니서내 몸은 중심이 응. 이렇게 몸이 좀 많이 중심이 일시해 되죠. 응. 그러니까 똑바로 그리고 제거리가 이제 안 나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. 욕심을 버리고 힘을 아. 아. 좀 버려요. 우리가 보통 이제 우두보다는 뭐 우두를 좀 치기 힘들 때 약간 뮤티를 잡잖아요. 그렇죠. 보통. 저부터도 그런데 그런 유지를 빼웨이가 아닌 그런 러트에서 약간 탈출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? 솔직히 저는 똑같이 실랑이게요 근데 그 상황을 상황을 좀잘 보셔야 돼요. 탈출은 할수 있다. 음. 하지만, 음. 우드로 할 수는 없는데, 음. 어, 유트리오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. 정확하구 금방 탈출이 되면은, 탈출은 다되 음. 근데, 확률적으로 어, 봤었을 때, 음. 어, 내가 이 러프지만, 공이 좀더 잠겨있고, 어, 드도잘안 되지만, 위치까지도할 수는 탈출을 못할 것 같다. 그럼트리오 사전에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. 음. 그니까, 치는 방법은 그냥 똑같이 치라고는 하는 데 상황에서 확률적으로 나줘야 돼요. 확률적으로 음. 내가 여기 이 상황에서 유출 을 잡고 쳤었을 때, 과연 회출을 할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냐 이거지. 근데 그 확률이 어, 한 반반이야. 음. 그럼 그냥 모험인 거지. <웃음> 모험인 거예요.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유출 거리가 아. 아이언을 직업으죠 나는 훨씬 더 거리를 더 짧게 음. 어, 좀. 음. 짧게 가더라도 차라리 그냥 아연 미드 라이언으로 탈출을 해서 훨씬 더이 위기를 이 벗어나게 낙인다. 음. 이러면 은 이제 아연을 잡고 탈출을 해야 되겠죠. 음. 그러니까 어, 우두나 유틸 같은 경우에 좀 공넣는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?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왼쪽 드라이버처럼 비슷하게 하신 거 같고 왼쪽 발뒤꿈치 손상에다가 냥뭐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맞는 건지 음, 드라이버 정도까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어, 드라이버보다는 그러니까 왼발 약간 안쪽 라인 정도에다가 두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사실 또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사람 방법이 왜냐면은 어. 공을 보내고자 하는 내 나의 구실 어. 내가 페이지를 칠 것인지 들어오칠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근데 이제 볼링이분들이라도 음. 한다면 왼발 안쪽 라인 정도라고 주면 될거같아요 음. 드라이버가 보통은 왼발 끝에서 보통 안쪽 정도까지도 두시고 하는데 하나 정도 그냥 말 그대로 오마이어니까 하나 정도에서 한두배 정도 아. 한쪽으로 더두고서 쓰시면 은오